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설계변수 테이블을 어셈블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여섯 가지 상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섹션이 안된거 하나는 이제 섹션이 된거 그리고 어, 섹션이 안된거에서도 앞부분 있죠 집게 있죠 집게 부분의 모양이 부채꼴 모양인지 아니면 민자모양인지 직선 모양 있죠 그 다음에 톱니모양 요런식이니까 총 6가지를 이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실습자료 보시면 이그리프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 e 트 u 는 완성된 겁니다. 일단 완성된 거한 보죠. 여기 어셈블리 m b l 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있죠 일단 섹션이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꼴 모양, 여기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모양, 그 다음에 톱니 모양.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섹션이 안된 겁니다. 섹션 on 하면 이렇게 섹션 된 거로 보이는 겁니다. 자, 부채꼴 모양, 직선 모양, 톱니 모양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립판에 X사이즈가 실습발 자료입니다. 어, 조립은 이미 조립됐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요 섹션 있죠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하나 그렸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뒷면에다가 면 잡고 들어와서 스케치 한 겁니다 어셈블리 내에서도 뭐 하실 수 있죠 스케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면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섹션 있죠 여기 어셈블리 피치에 있는 요 돌출 컷을 이용하셔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피처 편집 해보면 어떤 부품은 자르고 어떤 부품은 안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부품을 선택해서 그 부품만 자른 겁니다. 지금은 기능 억제 해제되어 있는데요. 기능 어, 억제가 되어 있는데 해제해보면 이렇게 섹션차 쳐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하고 연동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요거 있죠. 핀거 있죠. 요 핑거가 하나의 단품입니다. 이 단품 안에 들어가서 설정을 만들어 놓고 그 설정을 끌어다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얘를 별도의 단품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정이 지금 기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상태. 부채꼴 모양, 직선 모양, 톱니 모양. 요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끌어다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먼저 이이 있는 건 속성에서 살짝 바꾸겠습니다 아 기본을 못 바꾸라요 예, 그러면 새로운 설정을 추가한 다음에 기본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직선 모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컨트롤 c 컨트롤 v 설정명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요 설정 추가 이번에는 어... 톱니 모양 어, 부채꼴 모양으로 할까요 부채꼴 모양 이렇게 설정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설정 추가. 이번에는 톱니 모양. 이렇게 하죠. 설정명. 그럼 이제 기본은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걸 못 지우나요? 삭제. 아, 지울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웃음> 이게 뭔가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요뭐 하고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 은 지워버리죠. 이 부분요. 자 이것도 문서 이름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딜리트. 자안 지워지는데요. 자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 톱니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피처 설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기본은 여기서 한번 설정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 설정이 잘 삭제가 안 되네요. 자, 기본에서는 모든 것을 기능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에서는뭐 하면 됩니까? 부채꼴 모양만 기능 억제를 해제하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 억제를 하면 되겠죠. 직선 모양에서는 일자 모양 이죠 얘네만 기능 억제를 해제하고 나머지는 다 기능 억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톱니 모양에서는 톱니 모양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세개 있죠. 톱니, 챔버, 패턴, 요 부분만 기능 억제를 해제하고 나머지는 기능 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보정 부채꼴 모양, 직선 모양 그 다음에 톱니 모양 요렇게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아 얘가 왜 삭제가 안되죠? 신기합니다. 자 일단은요. 요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장하죠. 그러면 요놈 이놈 있죠? 요 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있어서 조금 난감한데 자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기본 설정으로 할까요? 어... 재생성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창을 아예 닫고요. 모드 저장 이 창도 닫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핑거 있죠? 핑거에 해당되는 부품 있죠? 이 핑거, 요 부품만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을 다시 한번 삭제를 해보죠. 이해하겠습니다. 오, 야, 그 어셈블리 상태에서잘안 집어주면 이렇게 단품을 열어서 별도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저장. 다시 한번요. 엑 사이즈에 있는 어셈블리 파일을 열겠습니다. 됐죠? 기능이 억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닫기 하겠습니다. 톱니 모양 됐고요 부채꼴 모양 오케이. 부채꼴 모양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 모양 오케이. 직선 모양 그 다음에 톱니 모양 오케이. 톱니 모양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들어오죠? 자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셈블리 내에서 이제 설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기본이 하나 있는데요 얘도 속성에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워포인트 란 보시죠 요 부분이 설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자 일단은요 첫번째 섹션 온으로 하겠습니다 섹션 언더 바온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해 쓰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ON이 먼저 돼있죠 Ctrl-C, Ctrl-V, Ctrl-V, 결정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이제 파생 설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채꼴 모양, ON으로 하겠습니다. 모양, 오늘하고 요만큼을 그대로 복사해 쓰겠습니다. 설정명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만들고 엑셀 파일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요.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섹션도 참여를 시켜야겠죠. 여기서 다 만드셔도 되고, 엑셀 파일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만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설계 변수 테이블 누르겠습니다. 자동 생성을 해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섹션 상태 제어할 수 있는 게있고요 모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비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만큼은 삭제를 해버리죠. 사실은 이 두가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모체랑 그 다음에 설정 상태 어 설정 요거 있죠 요 상태가 지금 하나 빠졌어요 섹션 상태뿐만 아니라 어, 제가 지웠나요 자 컨트롤 z 안되네요 다시 한번 바퀴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계변수 테이블 했어요 테이블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표시가 안되죠 표시 가 안되는 이유는 요쪽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거 있죠? 다른 거로 부채꼴 모양으로 한번 변경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테이블 편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고정에서 그 추가하고자 하는 게은 뭐죠? 핑거 1이죠. 그렇죠? 핑거 1의 설정 상태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개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설정 바퀴 한번 찍죠? 자, 요 핑거 1이 있죠? 예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에서 엑셀 파일 열어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부분은 를좀 키우죠. 엑셀을 좀 키우겠습니다. 방향 있죠? 텍스트 방향을 좀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쓰기에서 다시 한번 세로 쓰기 해제하셔 지고 바꾸시고요. 상태 그다음에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설정을 앞에 갖다 놓을까요? 네, 잘라내기 하셔 지고요 c 열 찍고 삽입.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얘는 좀 느리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채꼴 모양 이 있으니까요. 이번엔 직선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직선 모양 언더바 원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톱니 모양 언더바 원로 하겠습니다. 대신 얘는 뭐합니까넌한 다음에 이 주소를 찍고 F4키 누르셔 가지고 모체 설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액션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일 때는 부채꼴 모양. 기본적으로는 저는 직선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선 모양일 때는 직선 모양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직선 모양 됐고요그 다음에 톱니 모양일 때는 톱니 모양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설정을 각각 만들겠습니다 상태 있죠? 상태는 여기서는 이 섹션 있죠? 섹션을 기능 억제하는거죠? 아, 섹션 1이니까 기능 억제를 해줘야 되니까 유로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그대로 Ctrl+C 복사한 다음에 Ctrl+V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섹션을 하지 않을 겁니다. Off 이름도 다 Off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변경하시고 얘는 넣한 다음에 얘 찍으시고 F4키 누르셔가지고 모체 설정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섹션을 하지 않을 거니까 기능 확제를 하는 겁니다. 자요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키워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 이런 뭐 가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운 정리하시고 를이 부분도 좀 가운 정리를 하고요. 아 이거 다 문자 일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자그 다음에 테두리도 한번 치시고요. 바깥쪽으로 좀 굵은 걸까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좀 변경하시고 요런 부분들은 뭐. 그냥 무난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왼쪽 정렬할까요?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오른쪽 정렬하죠. 그래야지 이제 뭔가 여기에 모체같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X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섹션 온 on 있죠? 온에서는, 자, 오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단이 안된 거죠? 그리고 기본 설정이 톱니, 어, 저, 민자 모양에, 일자 모양이 있으니까 일자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직선 모양. 자, 부채꼴 모양. 그렇죠? 직선 모양. 톱니 모양. 그 다음에 섹션 온. 잘라내는 거죠? 부채꼴 모양. 직선 모양. 그 다음에 톱니 모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설계 변수 테이블에서 뭔가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바뀌게 되겠죠? 요거는 부품이잖아요? 그러면 부품 설정에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부품이 아니죠? 피처죠? 그러니까 피처 설정에 들어가보면 이런 식으로 부착구일 때는 다기능제되어 있고, 그렇죠? 오프일 때는 기능제되어 있고, 온일 때는 기능제가 해제되므로서 섹션 처리가 되어 끔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설계변수 테이블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런 식의 어떤 어셈블리 상태를 표현해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굳이 이렇게 뭐 섹션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메이트 거시잖아요. 메이트 거시다 보면 뭐 거리 메이트 거신다든지 뭐 각도 메이트 이런 것들의 치수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메이트 활성화 비활성화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셈블리에서의 어떤 부품의 상태를 다양하게 설계변수 테이블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 살짝, 살짝 자고 주물락 주물락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 이제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또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중간에 이제 기본이 안 지워져가지고 조금 난감했던 동강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